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화학 쪽에서 사실은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생화학하고 이 부분하고를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효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완전 효소 이렇게 불안결손효소라는 얘기는 이, 이 효소 자체만으로서 효소 역할을 할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효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보조인자가 필요로 합니다. 이 보조인자가 없으면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효소가 이제 보조 인자 필요한 보조 인자 갖춘 효소를 완전 효소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이 완전 효소가 완전 효소가 이와 같이 기질하고 복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복합체를 형성하고 나서 이제 생성물을 만들어 낸다. 생성물을 만들어 내고 어, 내는 이 반응에서 완전, 완전히 효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필요한 보조인자가 필요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조인자가 들어가서 결합이 돼야, 돼야만 이와 같이 완전 효소 생성물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생성물이 얻어지는데 여기는 기질하고 효소는 결합되어 있는데 보조 인자가 빠져 있잖아. 그죠? 빠져 있으면은 이 생성물을 만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못 한다. 그래서 효소는 크게 나눠 가지고 자, 이렇게 효소가 효소 역할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설명하자 그러는 자물쇠 열쇠 가설로서 설명했다 예로서 자 효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효 여기에 기질이 딱 맞아야만 이 자물쇠와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맞아야만 열리잖아 그와 같이 딱 기질에 맞는 효소가 있다는 이 과정입니다. 가설이에요. 그럴 때만 딱 맞을 때만 이렇게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생성물이 얻어진다. 이것이 자물쇠 열쇠 가설이고 아딱 자물쇠 열쇠가 아니고요. 자 비슷하게 기질이 있으면 거기에 효소가 비슷하게 처음 결합을 해서 딱 맞도록 적합하게, 유도적합하게 효소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 얘기는 자 기질에 맞춰서 효소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고 여기는 자물쇠, 열쇠는 아예 딱 기질에 딱 맞는 효소가 존재한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효소 종류가 굉장히 많아야지. 기질마다 다 효소가 달라야 돼. 효소가 그렇게 많은가? 아니다, 이얘기예요 그냥 효소 하나가 여러 기질을 갖다가 효소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물쇠 열쇠보다는 유도적합 이론이 더 설명이 잘 된다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이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는 효소가 기질과 딱 맞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기질과 효소가 결합하는 이 사이트가 딱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있어요. 그 사이트는 뭐냐 하면, 이 C 되어 있는 여기에 캐탈리스트 효소입니다. 이 효소에 기질이 결합해서 결합할 자리는 이렇게 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효소에, 효소에, 자, 이게 효과인자라고 그러는, 효과인자라는 조절 서버 유닛라는 이 R이라는 이유닛트가 하나 효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사이트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절 서버 유닛드에 여기에 뭔가가 결합을 하면요. 결합을 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자리에 이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이 자리에 무엇이 결합을 하면, 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해 가지고요. 이 효소의 역할이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뭔가 속도 조절을 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기질이 활성 자리에 결합할 수 없, 없도록. 이와 같이 저의 인자가 붙어버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결합될 자리에 방해 요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다른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이런 다른 자리에 뭔가 효소 반응을 컨트롤을 할수 있는, 컨트롤을 할수 있는 뭔가 결합이 가능하다. 이걸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반응이 최종 생성물이 그 다음 반응의 출발 물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종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그러면그 다음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 최종 생성물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 자물쇠 열쇠보다는 유도적합론이 더 설명이 잘 된다 그리고 사이트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는 자리 이외의 다른 자리에 이런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라 그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총매 역할을 하는 효소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 이와 같이 반응물, 생성물 자이 고개를 올라가야 돼이 고개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 높은 것을 촉매 효소 없을 때는 이 높은 에너지를 올라가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준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터널을 중간에 터널을 통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낮춰줌으로써 반응을 촉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 효소 특이성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효소 일반적으로 반응이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고, 어느 한계가 있다. 최대 속도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조효소. 조효소가 금속 유기보조인자, 뭐, 그 다음에 유기보조인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자, 효소 분류를 했습니다. 자, 효소, 어떤 효소 있냐. 첫째, 산화환원 효소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을 총매를 시킵니다. 자, 여기에 뭐 CH OH 공유체로 하는 것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체를 공유체로 하는 것 CH 이중결합 CH를 공유체로 하는 것 H2O를 수용체로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웃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자이 반응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산화하는 반응을 총매하는 효소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이 트랜스포 우리 트랜스포라제 트랜스포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준다. 그래서 작용기를 전이 옮겨주는데 옮겨주는 반응을 총매한다. 탄소 하나를 옮겨주는 그다음에 알데하이드기 또는 케톤기를 옮겨주는 거, 아실기를 옮겨주는 거, 글라이코글라이코실기를 옮겨주는 거, 인을 함유한 기를 옮겨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의 전이 효소가 존재한다. 그다음 세 번째 가수분의 반응을 촉진한 촉매. 가수분해 효소, 그 다음에 분해 효소 혹은 탈이 효소 리아제입니다. 리아제 분해 효소. 그다음 이성질화 효소 아이소모라제, 뭐 아이소모레이즈 뭐 이렇게 뭐 어? 아이소모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은데 물질이 달라 이성질체 그 다음 합성효소 리가제 A, B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 저 위쪽에는 분해 하나 있는 걸두개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분해시키는 자 합성은 리가제입니다 리가제 합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효소 이름을 막 EC1이 산화하는 효소고요. EC2 전이 효소, EC3 가수분해 효소, EC4 분해 효소, EC5 이성질화 효소, EC EC6 합성 효소 이렇게 해서 효소 이름이 효소 이름, 효소 여섯 가지 이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반응이 뭐냐? 전이 반응이 가수분해가 뭐냐? 분해가 뭐냐? 이성질화가 뭐냐? 합성이 뭐냐? 이제 설명이 다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모든 거, 우리 몸 속에 일어나는, 아니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이 여기에 막나되어 있습니다. 막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더 예, 표시했는 게 이겁니다. 산화화는 전이, 가수분해, 분해, 이성질화, 합성효소. 자, 이랬는 거. 합성효소, 합성할 때는 뭔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면 ATP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 효소가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당연히 pH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온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도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도 반응이 느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효소가 효소 역할을 못하는 효소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 작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반응이 자,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요 식을 하나 뒀는데 자, 이 식이 속도 상수 K가 속도 상수가 어디에 비례하냐 하면은, 이걸, 이 식을, 자,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그러는데, A, 라지 A가 상수, 아레니우스 상수고요. E는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지수, E로그라고 해서 자연로그라는 지수입니다. 자, 이 지수에, 마이너스 2A, A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입니다. 아까 활성화 에너지 낮춘다 그랬잖아. 그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나누기 RT, R이 기체 상수고, R이 기체 상수고, T가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도를, 273.15를 더하면은 섭씨 온도에 273.15도, 를 더하면 절대 온도가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레니우스 상수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 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식을 외우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으면은 속도 반응 속도 빨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걸 액티베이션 에너지하고 R은 기체 상수니까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수예요. 그다음에 온도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높이고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낮추면은 반응이 증가돼. 그걸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카엘리스 맨텐식 효소 반응에서 이식 우리 생화학에서 유도했잖아. 그죠? 자, 유도했는 게 기억나죠? 자, 미카엘리스 맨텐식에서 자 km값이 최대 V 맥시멈의 절반 속도에 해당되는 기질 농도였잖아. 그죠? KM 값이. 자, 그래서 KM 값을, KM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효소, 좋은 효소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질에 KM 값이 나와 있습니다. KM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효소 보면, 자, 이런 효소, 이런 효소들이 있는데, 이거 뭐 외우고 하, 이런 건 아니에요. 자, KM 값이 구해질 수 있다. 자, 이 식도, 라인, 위버, 버커 식도 유도했죠. 자, 유도했으니까, 여기서는, 자, 근, 건너뛰어도 됩니다.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불경쟁적 저해제,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생활에서 여기에 다 그래프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산화화는 요소, 카탈레이즈, 과산화효소, 포리페놀 산화효소, 아스코로브산 산화, 아스코로브산 바이타민C 산화효소. 자, 이런 것들, 가수분해, 전분 가수분해, 팩틴 분해, 뭐 이런. 지질, 분해 다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 단백질 가수분해 어, 단백질 부분은 여러분 조금 더그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탄수화물 관련해서 전분당이나 올리고당 당류 생산하는데 자, 이런 것들 과일 주스 뭐 만들고 자, 식품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효소 아밀레이즈 가수분해 자 제빵에 뭐 주로 효모 발효를 위한 당 함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관여되는 아밀레이즈 그다음에 양조에 시리얼류, 초콜릿 코코아제과 과일 주스 젤리 자 이런 것들에 이아밀레이저 효소를 활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 뭐 펙틴 사과 접찌 껍기로부터 팩틴 제조 뭐 시럽, 당, 채소류 자 이런 쪽에 지금 아밀레이저 전분 가수분해 이런 것들 사용을 합니다. 셀룰레이저 뭐 양조에서 복잡한 탄수화물 세포벽 성분을 가수분해시키는데 셀룰레이저 사용하고 원두 건조하는 동안 섬유소 가수분해를 위한 이효소 셀룰레이저 커피 공정에 사용하고 뭐 살구토마토 배껍질의 거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자이 세로레이즈 효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당시럽 만들 때 덱스트란 슈크레이즈그 다음에 인버타제 합성 꿀을 만들 때 설탕을 글루코스와 플로토스로 전환한다 다시 말해서 합성 꿀을 만들 때 인버타즈, 인버타제 인버타즈 그 다음 캔디 만들 때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갈락토스 결정화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락테이즈 사용하고 있고요. 사료에 갈락토스를 갈락토스 글루코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락, 락테이즈, 우유에서도 락토스 제거해서 냉동유에서 단백질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락테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식품 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팩틴 분해 효소. 자, 이거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고. 프로테이저 단백질을 단백질을 단백질 관련 가수분해 효소. 자, 여기에는 지금 봤을 때뭐 사용되는 게꽤 많습니다. 자, 많고. 마찬가지 프로테이즈 부패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라이페이스 치즈에서 풍미를 줄 수도 있도록 좋은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에서 지질의 글라이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는데 분해를 하는데 사용되고 우유에서도. 밀크 초콜릿에 사용하는 풍미를 가진 우유 생산을 위해서 이 라이페이스 이용을 합니다. 부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리얼 우유 유제품 기름에서 산패가 일어나는 자 이런 라이페이스도 존재합니다. 유용한 것도 있지만은 아주 좋지 않은 자 이런 경우도 자 반응에 관여합니다. 합니다. 자, 다양한 이와 같은 효소들이 있다. 보시고, 근데 이걸, 이 효소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